안녕하세요. 캣티디입니다. 여러분들이 매월 즐겁게 다녀오시는 클럽 레이스 있잖아요. 요즘에는 사설 경기장들이 그 타미아의 공인 경기장이 되고 나서 그 클럽 레이스를 스타디움 레이스라는 이름으로 대행을 하고 있는데요. 올해 처음으로 그 빅박스 경기장 스타디움 레이스에 참가를 하게 되었어요. 아 저는 사실 클럽 레이스의 기본 키이랑그 베이지 클래스를 어,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도 이상하게 1년에 한 번씩은 참가를 했던 것 같네요 음, 2018년도에는 수원 타미야에서 그 당시에는 동물레이스 종목이 있었는데 그때 입상 한번 그리고 작년에 홍대 타미야에서 기본 킷 입상 한번 네, 1년에 한번 정도는 어, 참가를 했었네요 네, 네, 저한테 이겨주세요. 저한 이겨주세요. 가위 바위 보. 자다들 한번 더대 빨 a 빨 e v 기 l e obrigado. o b r i g a d